여러분 출근할게요. 지금 7시 20분이에요. 7시 21분. 여러분, 저 오늘 아주 오랜만에 출근을 했는데, <웃음> 아니, 오늘 출근하기 전까지, 진짜, 지난주 월요일부터 휴가를 썼는데, 메일이안온 거예요.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원래 메일 진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배려하나? 그리고, 제가 투자,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 회사들이 다, 어, 뭐 내가 휴가 간걸 알아서 이렇게 다들, 일을 안 주나? 했는데, 회사 메일 그룹웨어가 아예 옮긴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 거에서는 메일이 안 들어오고, 이제 옮겨져, 새로 옮긴 그룹웨어에 메일이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룹웨어 이전 하니까 메일이 잔뜩 와 있더라고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답니다. 뭔가 엄청 오랜만에 출근을 해가지고 아, 뭔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엄청 피곤한 이 기분.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갤럭시 폴드 새로운 핸드폰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공기계로 두기보다는 진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제가 스터디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했던 스터디 말고 다른 스터디 하나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핸드폰 두 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용 하나, 업무용 하나, 친구들 뭐 개인적인 용 하나 이렇게 쓰시는데 그게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이번에 저도 핸드폰이 생긴 김에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해보고 맞으면 계속 유지를 하던지 아니면 은 하나를 선택하던지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심도 뭐 새로 사고 요금제도 새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새로 신청한 요금제가 이번에 KB국민은행에서 나온 리브엠 요금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k b 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노트북을 이렇게 켰습니다. 보시면 은 데이터 요금제가 지금 LTE 해가지고 LTE가 1기가부터1 1기가까지 10종 이렇게 있고 5G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금제 자체가 다 데이터 기준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음성이랑 문자는 다 무제한이에요. 모든 요금제가.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얼마나 쓰느냐 그것만 고려해가지고 요금제를 본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 와이파이가 안 깔려 있잖아요. 아직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이거 새로 신청하는 김에 데이터 용량 제일 큰 걸로 했어요 저는. 근데 아마 와이파이가 집에 깔려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국민은행에서 만든 알뜰폰답게 뭔가 그 KB국민은행을 쓰면 쓸수록 계속 더 저렴해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기본인 1기가가 28,600원이었고 그 11기가 넘어가는 제일 큰 요금제 기본 요금이 44,000원이라서 일단 기본 요금제 자체도 엄청 저렴해요. 근데 만약에 KB국민은행 실적이 있으시면 월에 최대 22,000원까지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급여 연금 이체 할인이 5,500원이고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는 또 5,500원이라가지고 저는 요두 개를 하고 있어서 지금 11,000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개통을 셀프로 할수 있어서 진짜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뭔가 대리점에 가면은 서류도 엄청 써야 되고 그게 엄청 번거롭잖아요 그게 필요 없이 그냥 지금은 모바일로도 그냥 개통이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 요금제를 쓰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유심을 새로 신청할 때그 유심 발급비 그리고 그 배송비 이게 무료예요. 그리고 이게 퀵으로 당일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3시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서울, 고향, 과천, 안양까지는 당일 배송이 된다는 점 그래서 만약 이걸 보고 어? 하보고 싶은데?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은 3시 이전에 하면은 그날 바로 유심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신청을 하고 그거를 해지할 때 위약금이 없다는 거 그래서 써보고 만약 별로다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은 바로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드 폰두 개를 쓰는 거니까 그냥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뭔가 부담없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 두개를 사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달 통신비에 너무 많은 비용을 좀 집중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요금제 자체가 되게 저렴해서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볼 때 뭔가 그 장벽 같은 게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만약에 KB국민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진짜 훨씬 더 많은 혜택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정도 없고 위약금도 없으니까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뭔가 한번 어 궁금한데 이렇게 한 분들은 진짜 속눈썹 치고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씻고 새 휴대폰 탐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이 빠져가지고 아주 입맛이 없네요. 입맛이 하... 여러분 저 택배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트북 들고 다닐 때 백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유럽에서 쓰던 이 백팩을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귤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과일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냉장고에 얼른 넣으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택배. 저 아몬즈에서 막 이것저것 틈날 때마다 구경하는 거에 맞 들려가지고 그리고 또 쿠폰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적용하고 해가지고 귀걸이를 하나 샀어요. 원 플러스 원이라서 두쪽 들어있을 거예요. 와 예쁘다. 요렇게 조그마한 귀걸이에요. 이거는 제가 내일 회사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는 바디워시랑 클렌징 폼 등등을 사러 올리브영에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터리 7%인데 그냥 후딱 갔다 올게요. 여러분 저는 떡을 먹으려고요. 저녁을 안 먹어서 지금 샤워했고 이거 한세조각만 먹을게요. 뭐지 네 개를 네 개를 먹으라는 신의 계시인가 봐요. 여러분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떡이 이렇게 퍼져 버렸어요. 속상해. 지금 10시 넘었거든요. 이거 저 저녁을 따로 안 먹어가지고 이거 네 조각 먹고 얼른 잘게요. 이거는 내일 입으로 베이지색 치마랑 검은색 티셔츠. 이렇게 입고 자켓 입고 가려고요. 아, 트렌치 입어야 되는데 트렌치 아직 다리지를 못해가지고 내일 트렌치 다려서 모레에는 입던가 해야겠어요. 저 어, 오늘 처음으로 제가 혼자 계약서 날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투자권은 진짜 제가 담당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 이거 제가 날인을 혼자 하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늘 이제 사수님이 옆에 계시고 전 지켜보기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그 날인하는 법 매뉴얼 막 만들어가지고 어찌 저찌 연습을 막 했는데 오늘 다행히 실수 없이 잘 끝냈어요. 여러분 <뽤러> really? <웃음> <이 expands> <floor>: <사장> <해미리>. 저는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지금 업로드하고 있고 영상 업로드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첫 챕터부터 나르는 차에 대한 이야기네요 <s> <s> <s> <charms> 날아다니는 차 잘게요. 이에 13살 I n h e s t e i 많이 들어간다고 조금 여기서 건너내야 되나 싶 됐충올리브유를 비롯고 이거 다 그냥 삶은거리. 어우 이제 준비가 끝난 거지. 여기서 더, 더 준비하려면 좀 일단 좀 이렇게 해봐. 이거 여기 우리가 사는 거. 오늘 아까 여기가 명하나 들어 왔는데. 어때요? 음. I love fashion, my God, I hate Paris Fashion Week. Well, not the Duponts to give me the nights off, but I can't tell them why. They're so... Here, this view is so beautiful. 어제 갔던 콘서트 포스터 저 어제 공연 보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제 공연했던 분들 인스타그램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부러워요 충전기